안녕하세요 저는 마건입니다 네 이번에 제가 새로운 중국어 강의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저번에 강의를 하나 찍은 게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겠지만 좀더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더욱 유용한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새롭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중국어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단어예요 단어 정말 실생활을 쓸수 있는 유용한 단어와 문장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바로 길 물어보기입니다 길 물어볼 때이 문장 하나면 끝나요 뭐냐면 짜이날 어디에 있어요? 길 물어볼 때이거만 알면 웬만한 대화는 다 됩니다 단어와 문장을 결합해서 쓸수 있는 그런 유용한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쪽으로 좀 이동할게요 뿅. 네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어 시쇼젠 시쇼젠 자 시쇼젠 보시면 시가 씻다 손가손 지니 공간 그래서 손을 씻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시쇼젠 길가에서 화장실을 찾을 때 손이라는 한자는 알잖아요 그 글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장실이에요 근데 화장실이라는 단어가 더 있어요 체수어 <목소리가> 衛生间. 이것도 화장실이지만 사실 시소전만 아시면 되세요. 그럼 문장을 만들어 보면 화장실은 어디에 있나요? 시소전在哪儿? 시소전在哪 근데 여기서 시소 성조로 보면 삼성삼성인데 제가 시소 이성삼성으로 발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과 삼성이 만나면 그 앞에 있는 삼성은 이성이 돼요. 이걸 꼭 알고 계시면 되십니다. 두 번째 단어, 찬팅, 찬팅. 이건 좀 발음이 쉽죠? 근데, 식당 어디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찾아온 게 있거나 지도에서 찾아온 게 있으면 이걸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앞에 요것만 붙여줍니다. 这个, 这个찬팅나哪이 식당 어디에 있나요? 这个 찬팅在哪?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그 사람이 알려주겠죠 식당 어디에 오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단어 호텔 지우 뎀 지우 뎀 지우가 술주 자예요 술 마시는 곳? 술 마시는 점? 술주점? 술주점이 아닙니다 이건 호텔이에요 호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호텔도 이름을 중국어로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호텔이 그렇게 많은데 몇십 개, 몇백 개가 되는데 호텔 어디에요? 하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홀리데이 호텔이 어디 있나요? 홀리데이 호텔이 자르지우디엔. 그러면 자르지우디엔 자이哪儿, 자르지우디엔 자이哪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 단어 지하철, 地티에铁 지하철 여기 어디 있나요? 디티에 站 자이哪儿, 地铁站이哪 근데 지하철만 있어요. 버스 타고 싶으면 공자차站. 차이나날공장차장차차차 그리고 버스 단어가 차차이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버스, 바스, 버스 버스 버스 차스차스차스차스차스버스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이렇게 발음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공항 지창. 지장 공항 어디에 있나요? 지장 자이날 지장 자이날 근데 공항도 국내선과 국제선이 나뉘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국제선을 타겠죠 국제공항이 고지지장고지지장 대령 국제공항 어디에 있나요? 다리엔 고지지창 자이 다리엔 고지지창 자이자 그러면 우리가 다 배워봤는데요 길 물어볼 때 앞에 단어를 쓰고 뒤에 이짜이날 이것만 붙이면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중국 가서 홍콩, 대만 마크고 가서 걱정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도 걱정은 많겠죠 이뭔 개소리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그 대답을 내가 알아들을줄 몰라 저 앞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꺾으세요 저 뒤로 가셔야 돼요 저 호텔 건너편에 있어야 돼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이 강은 내가 물어본 문장에 대한 상대편이 할수 있는 그런 답변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다음에 이강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下周见 빠이빠이